안녕하세요. 네, 왕랭이예요. 오늘도 키버천사를 하기 위해서 레이라와 에이든을 데리고 왔습니다. 인사... 와... 아 왕랭이제 아 대놓고... 하기 전에 나 95% 균형의 돌 갑자기 이... 발진! 실패해라! 실패 실패 실패, 실패, 실패, 실패! 실패! 실패! 자. 실패. 그래서 오늘 뭐뭐 뭐 때문에 본 거예요? 퀴즈가 아니다. 오늘은 게임을 준비했어요. 아 어,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또 게임 까지 해야 돼요? 아니 지금 뭐 옆에 있는 제작진이 뭐한 줄 알아? 뭐한 줄 알지 그래. 공포, 심을 유발할. 그래서 게임 뭔데요? 아크라메. <웃음> 예염.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진 사람 아, 이스크림 p e r 감다 속이. 어차피 뭐 내가 쏠거 아니까 아 내가 쏠거아니야 나는 n 상 t 니다 t l 넷 t it. She's s o 서땡 그림자 o 질서 o 두루마리 아크 o 그... o 아 Good. I'm sorry. I'm s 리 r r y I'm 주 o r r y 리 m sorry. I'm 스 아, 조언! 조언! 네, 조언! 네, 조언! 아이아 네, 네, 네. 네,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끝! 아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누가 이겼는지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좋